4월 닭띠 분들 운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닭띠 분들 일단 금전운은요. 음, 금전운은 조금 그래요. 어저기막 돈이 잘 들어온다, 돈 회전이 좋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 저기 막그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어뭐 저기 막. 그, 먹고, 마시고, 유흥, 오락을 갖다가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금전, 주머니가 고갈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음, 그리고 애정전선은 어떠냐, 라고 한다면은, 음, 애정전선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관심이 없다라기 보다는, 어, 뭐, 내가, 뭐, 내가 뭘 더, 뭘더 해, 뭐, 지 뭐, 솔직히, 어, give and take 이라고, 어, 왜 맨날 나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이제 나도 지쳤어, 이제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어차 애정선선에는 살짝 빨등, 빨강등? 어, 주황등이라 그러죠. 어, 주황등이 어, 켜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안 하던 사람이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던 사람이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처음부터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슨 신경의 변화가 왔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갖다 나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 한다? 어, 그건 또그또 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렌지 등이 커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또도 나한테 응, 저기 해라라는 거지.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조금 속의 목적은 연애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응, 조금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디 한번 봅시다.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거는요 일단은 나쁘지는 않아요 어, 나쁘진 않아 뭐 금전 회전이 잘 안되고 그러지는 않아 어, 여기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하면, 내가 너무 쓰는 거지. 어, 너무 쓴다라는 거예요. 금전은요, 안정적으로 들어와요. 직업이 좋나? 뭐, 다야, 그러겠습니까? 어, 그러나, 대체적으로, 금전, 금전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것도 없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후퇴한다, 게을러, 이제 안정적이 되다 보니까, 내가 노력을 조금 덜 한다 라는 거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다할건다 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음, 내가 뭘더 하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 된 것은 없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컴퓨터도 매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핸드폰도 매번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쵸 나의 그 어떠한 금전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재능도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게을러질 수 있는 한 달이겠다. 그로 인해서, 어, 금전벌이는 게을러지는데, 어, 노는, 놀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어, 놀고는 싶고, 그렇다 보니까 양쪽에 다, 어, 주황색 등이 켜지는 게 아닌가. 왜 노는 것도 돈이 있어야 노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들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어 여러 잘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투잡을 뗐다 쳐. 어, 그럼 잡 하나를 줄이거나, 어, 아, 나도 이제 너무 힘들고, 어, 아, 너무 지치고, 이제 난 하다만 해도 되지 않아? 근데 하나만 해도 되면 내가 생활을 갖다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데, 지출을 줄이지를 않고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조금 나태해진 경향이 없지는 않겠다. 뭐, 다야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또 갑자기 또안 놀다가 또 노니까 또 노는 맛도 있고, 음. 그다 러 보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머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뭐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뭐 그러니까 다시 뭐 일을 하든지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아, 짜증은 난다. 그리고 저기 막 괜히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어, 닭띠들은 괜히 화하도 나고 주변 환경이 그래 뭐뭐 뭐 나만 왜 맨날 이래야 되냐? 어, 왜 나만 이래야 되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왜 나만 힘들어야 되냐?라는 거지. 음, 그래가지고 조금 반항 아닌 반항 같은 거지 음, 반항 아닌 반항 같은 건데 정작 닭띠들은요 어, 음, 어쩌면 닭띠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부모 덕이 있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 어, 부모 덕이 많은 분들이 많긴 한데 요즘은 부, 저기 뭐 진짜 대단한 덕이 아니고서는 어, 그렇잖아요 나도 움직여야 된다 라는 거지 음, 나도 움직여야 된다 근데 조금 화가 나기는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쳤다 라고 봐요 음, 그리고 아, 맨날 반복되는 일 갖다가 계속 해야 되고 어, 짜증도 나고 그리고 조금 그 주변 사람들하고 살짝 어, 마찰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음,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 어, 어느 어 정도 조, 조절을 갖다가 해 나가는 거 아닌가 어, 결국은 조금 조절을 해 나갈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처음엔좀 그러고 짜증도 나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조금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말을 갖다가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다면 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래도 어떠한 그 진솔한 대화나, 어떠한 서, 서로를 갖다가, 주변, 주변 상황을 갖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잘 해결이 되고,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금전전 활동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이렇게 쏟아보야 되냐? 너도 좀 어떻게, 어,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는 없냐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다 모든 걸다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그래, 너가 힘들었겠다. 내가 요만큼은 할게. 뭐 이런 어떤 딜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어, 딜들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 있다면은 풀려는 나가겠다. 풀려는 나가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도, 어, 지쳤어. 어, 나도 지쳤고, 계속 이럴 건면난안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어, 그래서 조금, 좀, 주, 금전적으로 주머니가 조금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그, 파업 같은 거지. 어. 더 이상 못해 이렇게 되니까 그래 네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할게. 그래서 어느 정도 타입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직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어무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꼼꼼해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다 보면 또 저것도 하게도 저거 하다 보면 요것도 하게되 요것, 요것 저것 요것 저것 요것 저것 하다 보니까 일이 지친다라는 거서 여러분들 이제 나 안해. 어, 이건 니네들이 해다 보니까 또 이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내가 일이 안 굴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럼 이만큼은 도와줄게 네가 이렇게 손을 놓으니까 이게 안 굴러간다 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다 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그 취직이다 라고 한다면요 은 처음에는 항상 취직이 단계 그래 서툴르고 여러분들 이 눈치도 보게 되고 여러분들 좀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안되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어 약간 도전적이 돼가고 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그 손발이 돼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취직은요 처음에 힘들지만은 그래도 어 조금 시간에 좀 기다려야겠다 기다리면 취직은 될 것이고 어그 새로 취직된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는 아주 방금 말한 것처럼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여러분. 다 여러분을 갖다 인정해주고 주변에서 여러 그 여러분들을 갖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숨아시고 하니까 <웃음> 이게 나 이게 딱 나왔을 때 빨리 하지 않그면 나도 까먹어. 아무튼 <웃음> 죄송해요. <웃음> 어, 자 그렇다고 그러면 애정호는 봅시다. 싱글이신 경우에는요. 어왜 싱글이냐라고 하면은 음, 조금 음, 닭띠분들은요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연애에 있어서도 어, 돌싱도 마찬가지예요. 애로사항은 있어요. 어, 애로사항은 있지만 잘 됐다, 됐다 하면서 안 되고 기음만 자꾸 빠지는 한 달이라는 라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라면 결론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어, 근데 좋은 결론으로 도달하기 때까지, 그쵸?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음. 닭대한테 4월은요, 꼭 4월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막힘이 많아요. 4월달에 막힘이 많다. 근데 이제 올해가 개 그러니까 해마다 좀 달라요. 해마다 좀 다른데, 올해는 내가 뭔가, 뭔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막힘이 많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막힘이 많다.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도 막힘이 많다. 어,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다? 되기는 된다. 그렇지만 내가 뭐다? 너무 힘들다. 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연애운은 있나요? 네,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어쩌면은 음, 그리고 여기저기 닭띠분들은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인연이, 어, 인연이, 긴 사람은, 긴 사람은 대딱인데, 또 인연이 안긴 사람은 되게 안 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이, 저기, 막, 자오묘유 중에 하나면은요, 배우자궁이 깨진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2년, 2년 줄이 시원치가 않아. 어, 부부, 부부궁이 불미해. 그러나, 닭띠가, 어, 저기, 배우자궁에 뱀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융화가 잘 된다라는 거야. 가족하고 전반적으로 다잘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만나야,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 좌오묘를 만날 확률이 3분의 1이나 되잖아요. 닭띠는. 어,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조금 내가 그 외롭다 그래야 되나? 내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이 연애 문제를까 오기나 깡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지간하면 포기는 없어요. 포기는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이게 연애든 가정이든 순탄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지. 어, 순탄하지만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한다면은. 음. 결국은 어, 결국은 진짜 심각하게 만약에 뭐 유충이나 이런 걸로 충을 맞지 않고 약간 뭐 격각을 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힘들더라도 좋은 결론에 이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깨졌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독한 팔자다라는 거예요. 어 외로 외로운 팔자고 왜냐면 인연줄이 자꾸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금 내가 이 연으로만 놓고 보니까 이거예요라고 딱 확정을 짓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이, 왜냐면연월 일시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태어난 날에 가서 어, 자음자음으로 자유무, 떨어질 게 그쵸 3분의1이란 말이에요. 어, 오늘날의 이혼율이나 이런 게 얼마나 높아. 음,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 살아야지 해로할 수 있다라고 봐. 데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참고 내 팔자가 이러니까 좀 참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어 오래 가요. 그렇지만 안 참으면 어떻게 된다? 뭐안 참아서 오래 안안 안 참는데도 오래 가는 커플은 없어요. 그렇지만 특히 이 자오묘유 그닭다 다음의 중에 하나가 이유거든요 닭띠거든요 왕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야 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만 쎄단 말이에요 어, 세고 자기 주관이 강하다는 라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어, 의식적으로라도 어, 타협하고 유화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길러야지 애정전선에 큰, 문, 큰 굴곡 없이 가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항상 머리에다 새기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닭띠들은 변하지 않고 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야? 타협이 안 된다는 라 거야. 구부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어, 독불장군식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자꾸 엇갈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음,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떤데요? 라고 한다면요. 은 내가 그랬잖아.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된다? 어,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나오잖아요. 양보하고 타협하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차피 여러분은 왕지다. 태어난 연이 왕지라는 다 거야. 굉장히 왕하다. 금, 금이 금 그냥 어, 왕한 계절 연에 태어났다라는 거지. 원로 있으면 더 정확하지만 암튼.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러기 때문에 서둘르지 말아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서둘르지 않아도 여러분의 특별한 어특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이 결국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암튼, 어, 그렇다, 이거지. 왜냐면 지금 연만 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사 부려 튼튼이다. 어, 그러니까 연인들끼리도, 어, 조금 양보해라. 부부간에도. 양보해라 그러면은 어, 행복하다 어, 재밌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또 금술이 좋으려고들 면 엄청 좋지. 어, 왜냐하면은 자음어를 낀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바뀌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바뀌어 바뀌어 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타협하려고 노력하면은요, 주변에서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맞춰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어, 나, 안돼 이거는 안해 나는 절대 안 바뀌어 이러지 말고 조금 융통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연애 운도 잘 풀리고 어, 연애 운잘 풀려요 그렇게 된다면은 연인이 없는 분들은 연인이 생길 수도 있는 운이다라고 보고 만약에 가정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내 고집만 새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이 가는 운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닭비들이 부인을 아끼는 사람들도 어. 엄청나게 애처가도 많아, 응. 어.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음, 돌싱 분들, 돌싱 분들도 올해는, 어, 4월 달에 어떠한 로맨스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4, 4월, 5월, 어, 로맨스가 가능하겠다. 그, 길게 가진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 사주팔절 다 봐야지. 어, 일단은 이거는 4월, 5월, 4, 이거는 지금 4월달 우린잖아요. 닭띠분들 연애운이요 다음달에도 괜찮아요. 어, 오히려 지금보단 다음달이 더 낫다. 지. 음. 지금은 조금 집착에 가까운 연애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좀 편안한 인연이 아니겠는가. 잘만 가꾸면, 은 올해도 갈수 있죠. 어, 얼만큼 오래 가라고 하면 몇년 가지. 음, 몇년 가서. 왜냐면 한 3년 정도 갈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올해 조금 그견고하게 되는 가정에서 삐그덕삐그덕 걸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자, 돌싱 분들도 마찬가지고. 음. 싱글 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괜찮다. 닭띠들은 어, 별로 딱히 적이 없네요. 근데 만약에 닭띠들이 원진을 맞은 분들이 있어요. 원진만 원진이나 어떠한 충 이런 거를 맞은 사람을 제외하고해요 그거는 특수하게 분리돼야 된다라는 거지. 어, 모든 닭띠가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 어 원진이나 기문관살이 없을 저게 어, 배우자궁이 깨지지 않았을 저게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저기만 닭띠 어, 운세. 아 어, 건강은 건강은 대체적으로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어, 정기 검진 같은 나이 드신 분들 정기 검진 먼저 받아라. 어, 쉽게 날수 있겠다라는 거죠. 고질병이 아지, 아닌 이상에는 쉽게 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4번것요 어, 닭띠 <웃음> 운세. 다5월달 어, 운세는요. 다음달 요만 때쯤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